오늘은 차원이 다른 크기의 거대한 몸짓과 폭발적인 박력을 자랑하는 영화 속에 등장했던 거대 생명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혹시라도 킹콩이나 고지라 같은 친구들을 찾으신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고 있는 일부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금문교를 때려부수는 거대한 횟감이 등장했던 작품이죠. 돌연변이 바다문호의 샌프란시스코 방문기를 다룬 SF 고전 크리처물, 로버트 고든 감독의 1955년작, 놈은 바닷속으로부터 왔다입니다. 거대 괴수 특집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심해에 괴물이 뜻밖의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콜롬비아 영화사에서는 당시 특수효과를 맡았던 레이 헤리아우젠을 급섭해 새로운 괴수 영화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짜잔! 바로 이 거대한 문어였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옛부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냥 한입거리 간식 정도로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한편 이 작품은 제작 당시 예산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문어의 다리를 6개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개봉 이후에는 레이 페리아우젠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음 여기 나오는 문어는 사실 옥토퍼스가 아니라 식스토퍼스에요 라고 밝히며 여러가지 의미로 충격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금문교 습격 장면의 경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몰래 촬영해서 합성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매우 훌륭한 편이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나름 스펙타클한 연출을 보여준 작품이고요. 스톱모션 특유의 아날로그한 감성이 쏴라 있는 걸 원하신다면 이 친구 추천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거대 개미들이 대대적인 습격을 감행해 옵니다. 얘네들한테 물리면 따가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를 고의 접어 나빌레라 하게 될것 같은데요. 다음은 고든 더글러스 감독의 1 9 5 4년작댐미입니다 뉴멕시코의 외딴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이 거대 개미 영화는 대부분의 괴수 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방사능 때문이요 라는 뭔가 뻔하긴 해도 어디에나 잘 먹히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톱모션 대신 실제 크기의 모형을 이용해 디테일을 보강 아카데미 특수 촬영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LA 하수도에서 벌어지는 개미떼와 군인들의 전투씬은 지금 봐도 박력이 차고 넘칠 만큼 화끈한 장면들을 선사했었죠. 한편 이 작품은 제임스 카메론의 에일리언 2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미들의 습격에서 혼자 살아남은 소녀가 등장하는 장면은 에일리언2에서 LV416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뉴트로 재탄생했으며 개미굴에 진입한 군인들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둥지를 불태우는 장면은 리플리가 에일리언의 알을 불태우는 장면으로 화끈하게 오마주되는 등 에일리언 시리즈의 팬이라면 꽤나 흥미로워하실 만한 요소가 많은 작품입니다. 어쨌든 난 죽어도 고전은 안 봐! 라고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장르 팬으로서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길 슬이 살짝 권해드려 봅니다. 한적했던 폐광마을에 불어닥친 뜻밖의 거미 열풍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거미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택이 넘치는 슬랩스틱을 일삼았던 작품이죠. 엘로리 엘카엠 감독의 2002년작 프릭스입니다. 자 첫번째 문제 나갑니다. 범미를 키울 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무엇일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귀뚜라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방사능에 오염된 귀뚜라미였죠.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게 커져 버릴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크는 건 사실이잖아요. 개가 짖는구나. 이씨. 아무튼 영화 프릭스에 등장하는 거미들은 실제 거미의 움직임을 촬영한 뒤그 위에 cg를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거미들에 대한 묘사는 한층 디테일하고 리얼해졌습니다만 음 쓸데없이 고퀄이라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게다가 등장하는 거미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한 편으로서 각 개체별로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요. 일단 점프를 주특기로 하는 이 거미의 경우 바이커들과 박진감 넘치는 추격신을 선보이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었고요. 이 얌전해 보이는 친구는 스파이더맨도 울고 갈 만큼 기가 막힌 거미줄 묘기를 선보이는가 하면 무지막지한 힘과 거대한 몸집이 인상적이었던 타란툴라는 무려 트레일러를 엎어버리는 장관을 연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트럭 한대 정도야 일도 아니었겠죠.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이 매우 반가워하실만한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데이비드 아케트도 꽤 반갑긴 했지만 남자니까 패! 다름 아닌 스칼렛 요한슨이 소녀소녀하면서도 풋풋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신다는 거. 뭐 예나 지금이나 미모는 여전하시죠? 정말 팬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크리처 재난 영화의 온갖 클리셰들을 쓸어 담아 맛있게 요리해 놓은 듯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작품이었구요 영화 곳곳에 존재하는 깨알 같은 유머와 센스만큼은 아마도 이런 장르를 통틀어 가장 독보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뱀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소름끼치고 너나 할것 없이 온몸을 흔들어대며 삼바 댄스를 처제 길 마당에 이 작품에서는 무려 몸길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루이스 로사 감독의 1997년작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뱀, 아나콘다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아마존 강의 오지를 탐험 중이던 주인공 케일 일행은 강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고립되어 있던 폴이라는 남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폴의 정체는 사실 악명 높은 밀력군으로서 케일의 배를 아나콘다 사냥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인데요. 이후 폴은 급격하게 돌변하며 케일 일행을 협박, 자신의 뜻대로 정글을 돌수시고 다니며 아나콘다 사냥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나콘다가 무슨 동네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는 만무했겠죠?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나콘다의 대역습! 극중에 등장하는 아나콘다는 일단 혀를 사용해 먹잇감의 체온을 감지한 후 순식간에 낚아채서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이고 뼈마디를 작살내서 확 비틀어버리는 등 엄청나게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영화 후반부에서는 사람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장면까지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연출되면서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볼거리 외에도 뜻밖의 화려한 캐스팅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겟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뱀이가 나오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뉴 잉글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호수를 찾아가 볼 텐데요. 호수하면 역시 뭐다? 다음은 스티브 마이너 감독의 1999년자 플래시드입니다. <목소리> 사실 악어가 등장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일단 루이스 티그의 1980년작 엘리게이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이 작품은 하수구에 버려진 새끼 악어가 유전자 실험에 쓰였던 개의 사체를 먹고 성장, 엄청나게 거대해진 몸으로 뉴욕의 하수구를 휘젓고 다니게 된다는 미국의 유명한 도시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작 공포물이었죠. 사실 영화적인 완성도나 인지도 등을 따져봤을 땐 플래시드보다는 엘리게이터가 단연 월등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오늘은 거대개수 특집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면을 뽑아내려면 플래시드가 딱이거든요. 어릴 때 우연히 이 호수에 흘러들어왔다가 어느 인심 좋은 할머니의 눈에 띄어 뜻밖의 애완용으로 길러지게 된 플래시드의 크로커다일은 뭐 말이 좋아 애완용이지 실제로는 호수 전체를 휘젓고 다니며 사람이고 동물이고 마구 잡아 잡수시는 엄청난 깡패짓을 일삼게 됩니다. 특히 호수가에 서있던 곰을 단숨에 제압한 뒤 물속으로 사정없이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라던가 이륙하는 헬기의 다리를 물고 신명 나게 흔들어 제끼는 모습은 확실히 이 구역의 미친 깡패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 장면이기도 했었죠. 물론 막판에는 뜬금없이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쳐주시면서 산통을 다 깨놓는게 살짝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앞서 소개해드렸던 엘리게이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로그와 함께 가장 볼만한 악어 관련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만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고대 상어의 등장 다음은 역대급으로 난폭했던 바다 속의 포식자가 등장하는 본격 해양괴수 영화죠. 주원 터틀 타업 감독의 2018년작 메가로돈입니다. 1997년에 출간된 스티브 엘튼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를 탐사하던 조사선이 순행층 아래쪽에 있던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게 되고 때마침 그곳에 생존해 있던 메가로돈이 기다렸다는 듯 습격을 감행, 이후 탈출하는 조사선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인 조나스와 메가로돈이 등장한다는 걸 제외한다면 원작과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뭐 스토리 꼬는 거야 이쪽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 역시 그놈의 돈이 문제죠? 이게 당최 헐리운 영화인지 아님 추운꽃 띠에닝인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살짝 들게 되네요. 어쨌든 영화에 등장했던 메가로돈의 표현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이용한 다채로운 액션과 스크린을 압도하는 웅장한 비주얼, 그리고 등장시의 스펙타클한 연출 등 어차피 볼거리가 가장 중요한 괴수 재난 영화의 특성상 보여줄만한 건다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따만한 상어가 나와서 이 정도 퀄리티까지 보여주는 영화가 그리 흔한 편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흥행에도 꽤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20년 개봉을 목표로 후속편 제작이 확정됐다고 하니까요 장르 팬으로서 얌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노출된 유전자 변이가스를 마신 야생동물들이 고질라 킹콩 뺨치는 괴수들로 돌변 닥치는 대로 싹다 때려부수면서 블록버스터급 액션을 선보였던 작품이죠. 다음은 브래드 페이튼 감독의 2018년작 램페이지입니다. 1986년 미드웨이에서 제작된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일명 크리스퍼라고 불리우는 유전자 변형 가스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괴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두웨인 존슨이 열연한 데이비스 오코에와 함께 본작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알비노 고릴라 조지를 필두로 와이오밍의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야생대 라이프 그리고 앞선 두 친구보다 훨씬 더 크고 흉폭한 모습을 자랑하는 크로커다일 리지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괴수들이 5만가지 개인기를 펼쳐보이며 마치 블록버스터라는 빵에다가 핵꿀잼을 발라놓은 것처럼 맛깔나는 영화였었죠. 게다가 막판에는 해독제를 맞고 정신을 차리게 된 조지가 랄프와 리지에 맞서 대대적인 전투씬까지 연출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방력 터지는 뺨싸다구와 스펙타클한 건물 철거 액션 런닝타임 내내 2단 엽차기를 후려 맞는 듯쉴새 없이 몰아치는 괴수들의 재롱잔치 등 뭐랄까 이 영화 적어도 괴수물로서의 기본만큼은 확실히 갖추고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원작부터가 딱히 스토리를 중시하는 게임도 아니었으니까요 뭐 이만하면 충분히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